안녕하세요 스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지옥불의 시련 1인 모험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19일 금요일에 적용되는 전장 밸런스 패치 및 쌍날배기 카드 변경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악마산역권의 쌍날배기와 후속배기 카드의 코스트가 0에서 1로 증가하고 대신 공격력이 플러스 1에서 공격력 플러스 2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격력보다는 코스트가 0이라는 게 핵심적인 카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악마산역권 네번째 너프 패치라고 보입니다 황금 쌍날배기는 17.4.1 패치가 적용된 이후에 2주 동안 마력 추출하면 신비한 가로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전장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는데요. 군주 자락서스의 영웅 능력이 2코스트에서 1코스트로 변경되었고 리노잭슨의 영웅 능력이 3코스트에서 2코스트로 변경 밀리피센트 마나스톰의 영웅 능력이 바베 선술집에 있는 기계들이 공격력 플러스 2를 얻는 지속 능력에서 플러스 1플러스를 얻는 지속 능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이애브 섀도우 스옹의 경우에는 번는 휴면 상태에서 하수인 때문에 바베 선술집을 새로 고침한 후에 하수인이 적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단 선술집 6단계일 때표면상태인 하수인이 둘이면 새로 고침으로 생성되는 하수인이 1 감소합니다라고 패치되었네요.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선택되지 않은 영웅들의 영웅력을 버부시켜주는 방향의 밸런스 패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청소부 아이에는은 이성에서 일성 하수인으로 변경되었고 광적인 사우루리스크는 일성 3일 스탯에서 이성 3인 스탯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괴물 앵무는 이성에서 3성 하수인으로 변경되었네요. 최근 오버파워라고 평가되는 민초대과 앵무 업플를 진행한 건데요. 이 정도 패치로 지금의 상황에 바뀌진 모르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스스톤 일하고 있다는 라게 느껴집니다. 그 외에 여분주 바시와 마이애브 섀도우송 일부 버그와 스니드의 낡은 벌먹기의 죽음의 메아리 효과가 새로 추가된 전설 화수인들을 소환하지 않았던 문제가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추가 소식으로는 아라나스타시꺼 묶음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묶음 상품 가격은 2만원이고 스킨인 아라나스타실코와 아라나카드 뒷면, 황폐한 아웃랜드 20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조만간 하스펀 채널에서 이 묶음 상품과 카드팩 등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안내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전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하스스톤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